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베아트릭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바다에 존안됐나그 수상한 배를 타고 영원히 말이야? 괜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 방금 토탈을 받으라고? 기환 텔레포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입양은 없다 내실 다지기 들어갈게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성급했어 가지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어, 오늘은 내실다지기 한번 들어갑니다 입양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입양 마세요 입양 멈춰 일단은 제가 오늘내로 해야 될거 저 열매 농장과 당근농장 만들고 그 다음에 세금 미리 걷기 어 세금 미리 걷어서 내실다지기 그 다음에 야광 슬라임을 위한 집 만들어두기 추가로 교배 슬라임 준비하기 추가로 그렇지! 이게 노다지다 그래 얘들아 내 마음 이해해주는구나 얘들아 거기 뭐 숨겨진 보석이라도? 없네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아니 너희들은? 약간 약육 강식 아니? 혹시? 미안한데 이제 도태되는 아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참 책임없는 입양이라는 게 해선 안될 일인데 내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해 버리고 말았구나, 아이들아. 이게 좀이 하... 시세가 그리고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응? 너희들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 너희들은 먹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힘이 좋아, 갑자기? 애들아. 정신 안 차릴래? 애들아, 여기 보세요. 우리 토끼 슬라이미들 방금 나온 친구까지. 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식으로 굴면 이렇게 되는거예요방출되는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이 얌전해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웃음> 아, 다시 다 주워올겁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마세요 다시 다 주워올겁니다 여러분 더이상 입양은 안되고 무조건 오늘은 당근 열매 그 다음에 당농장까지 테크를 타야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차광막해서 이제 야광도 한번 팔아보고 약간 요런식으로 운영 어? 냥이 슬라임은 약간 좀 할만 할지도? 아 근데 냥이가 닭을 먹지? 맞다 아야 진짜 내실 어렵다 너뭐 물고 있니? 안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 아니 냥이 포기해 어, 더이상 입양 안돼 냥이 포기하자 더이상 입양 안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건 좀 말이 다르지 않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어어? 너네 당근먹니? 한번 먹어볼래? 어때? 와우! 이건데 이효율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걸 노렸어야 돼 초반부터 저 친구들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거 높은 벽에다가 에어넷까지 에어넷 아 425? 일단 간다 어 얘들아 오마이갓 oh 잠깐만 모르겠고 간다 당근 먹으렴 와 이거지 근데 일단 이거인 것 같아 보석만 쏙쏙 골라주는 업그레이드 진짜 빨리 해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 이거 아니 이일 밤은 지금 잠도 안자고 일하고 있는데 어, 뭔가 이렇게 발전감이 없달까 이거 초반부터 야 내려와 너? 정말? 너 좋은말로 할때 내려와 진짜? 아빠 화나게 하지마 너? 그러는거 아니야 나 정성으로 너네 돌보고있어 지금 나한테 그러는거 아니야 너 어떻게 나왔어? 너 어떻게 나왔냐고 그냥 살아라 아빠는 오늘도 식량을 구하러 밖으로 나간다 아 잠깐만 고양이가 좀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고양이 플로트를 여기에다가 당농장을 하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25원이 부족해요 애 키우려면 다 돈이야 차라리 야광 플로트 할 때쯤에는 고양이랑 야광을 한 번에 그냥 교배시켜가지고 맞지 차라리 그렇게 한번 점프를 해버리는 게 나을 듯 얘네 혹시 당근 먹나? 오오오 오, 오, 오, 좋아 아 열매 먹는구나 너네 주변에 열매 많던데? 그래 돈좀 보태봐 얘들아. <웃음> 빠! <웃음> 깜짝이야. 어? 제 열매 먹여가지고 터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얘가 약간 좀 초반 보스인가보다. 차단 하나 하고 처음부터 야광 고양이 한 번에 합쳐버리고 요쪽에다가 그냥 토깽이랑 기본을 합쳐서 넣고. 혹시 업그레이드 그거 얼마? 아5 0 0아 500원 너무 비싼데? 애 키우려면 다 돈이야! 왔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야광이 20이고 고양이가 21이니까 요거 아예 두개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생산하자 여기 차광막 해놨잖아 지금? 그 다음에 날라다니는 거까지 없애라면은 에어넷까지 이거 구매해버리고 아그 다음에 요거까지 딱 하면 좋은데 500원 어떻게 더못 모으나? 더 싸봐 아, <웃음> 아 미안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가림막도 했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히려 이거 해버려 그냥 이거 그냥 해버려 어 요거까지 그냥 딱 해두고 고양이 야광 저기다가 차리는 거야 얘들아 괜찮니? 나좀 안심해도 되니? 아 왠지 다음날에 여기 왜 까매질 거 같지? 이거 <웃음> 얘좀 불안한데 지금? 아, 얘, 아 너네 과일 먹는구나? 과일 잘하고 있어 응 과일 잘하고 있거든? 일단은 그럼 이거 버리고 당근도 버려봐 이거 먹어 일단 이거 먹어서 바로바로 바로 합성시킬 수 있도록 냥이 슬라임 여깄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픈 음악이 나오지? 나 이제 성공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 설마 우리 집?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다. 이다 여기서 양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줘 그다음에 얘들아, 먹어. 이걸 노렸지. 아니야 아니야 꺼내지마 야! 야! 아니 그걸 네가왜 꺼내 어 너무 귀엽다 얘네 자이 상태에서 자 갑니다 먹으렴 얘들아 하나 둘열 마리 그지? 그래 이거야 어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잠깐만 아저 친구들 닭농장 <웃음> 하나 해야겠는데 이거 지금? 뭐. 좋았어요 슬라임 렌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잠깐 해드리면 보석을 팔다보면 시세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왜 팔라그러니까 20원 어 아까 20원이었는데 15원 돼버렸네 저거 여기는 지금 배고파 죽을라 그러고 <웃음> 큰일났네 얘네 아니 토깽이들 어떡하지 어 여러분 저게 뭐죠 아, 우리 냥이들 뭐 먹으라고 얘네가 진짜. 쥐었자네, 쥐었자, 쥐었자, 쥐었자, 쥐었자 얘네들을 그냥. 1구1구면은어 19, 그래 괜찮아. 와우, 이게 얼마만에 보는 단위야.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거 천장 작업 아 얘네한테 투자해야 되냐 근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일단 얘네 스트레스 쌓이면 안될것 같아. 일단 그지 얘네 뮤직박스 구매하고 먹이 공급기 구매. 와, 다 써? <웃음> 와, 야, 여기 완벽해졌다. 여기 너네 혹시 남아도는 뭐 당근 다 먹기라도 하는 거니? 당근이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 들잖아, 이씨! 닭도 다 처먹고, 니네가! 핑크 토끼는 이제 개체수 조절 들어갑니다. 약간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핑크 슬라임이랑 이제 핑크 토끼들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가만 두다가는 끊임없이 덧나게 생겼어요.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고. 자동 수집기 500원이었나? 여기도 달긴 해야돼 그러니까 완벽 둥지를 두세 개 갖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 얼레벌레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키우고 자라고 하는 그 농장을 좀 완벽하게 해놓고 입양을 해야 될것 같아 천천히 견고하게 여기 천장부터 만들자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될것 같아 이렇게 해야 이게 지금 힐링게임 같니? 이것은 본격 전투 육아물이야 이제 너네 먹을 애들 없어 <웃음> 잘 자라렴 얘들아 알겠지? 아 알을 두배로나? 아우 이것도 어우 야 어우 비싸다 와씨아우 <웃음> 장난 아닌데 아 그래도 열매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와우! 와우! 놀라워! 와우! 이제 한 번에 500씩 막 그럼 여기도 자동을 이거부터 딱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모으면 나 이러면 좀 실망스러워 근데 은근히 저 토끼들이 진짜 약간 좀 빨리 싼다고 해야되나? <웃음> 효율이 좋다 해야되나? 어.